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4회 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04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날천0 0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일요일, 어제죠. 어제는 대분류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월요일, 오늘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1003에 또 전멸을 해서 어, 다시 이번 주에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 이 세로 라인입니다. 이거는 현재 3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6번 있었고요. 5연멸이 3번 있었습니다. 이걸로 볼 때는 이 세로 라인이 필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 그런데, 이 옆에 걸 이제 보시면은, 어, 2, 9를 제외한 16, 23, 30, 37, 44. 어, 이거는 현재 유연멸 중입니다. 어, 로또 1에서부터, 어, 1003회까지 유연멸이딱한번 있었어요.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 이번 주에 필출 가능성이 높은 구역입니다. 어, 이게 필출이라면 이 세로라인은 필출이죠. 그렇죠? 자, 여기 하나 더 보면은요, 어, 여기는, 어, 23, 30, 37, 이 세수죠. 세수가 현재, 어, 13연멸이에요. 1에서부터 1003회까지, 어, 11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 신기록에 신기록을 써가는 거죠. 여기가 필출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에어? 그러면 23, 30, 37이 필출이면, 여기도 필출인데, 여기가 필출이면, 또이 세로라인이 필출이죠. 그래서 우선 요 세수 먼저 찾아보시고 여기 없으면 16과 44도 살펴보시고 없으면 29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이렇습니다. 5, 13, 21, 28, 34, 40, 32, 24, 16, 8 이렇게 마치 디귿차처럼 되어 있네요. 여기가 현재 3연멸 중인데 1회에서부터 1,003회까지 2연멸이 12번 있었습니다. 3연멸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기 신기록 중이죠. 그래서 여기는 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데서 한 수, 한수 이상, 또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진 데서 한수 한 이상, 이렇게 서 여기에서 어, 두수 이상도 어, 가능한 구역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 지금 색깔을 달리 칠해놨는데, 어, 최소한도 한수이상 가져가야 되겠죠? 어, 여기 필출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어, 세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이 우, 우 대각선과 육좌 대각선, 어, 이거 같이 합쳐놓은 거예요. 어, 여기가 현재 2연멸 중인데, 어, 1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6번 있었습니다. 어, 3연멸은 한 번,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이 어, 통계자료로 본다면, 어, 이번 주에 여기 한수 이상은 나와야 되는 곳이죠. 필출로 보입니다. 이 로또 용지 분석은 이렇게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구역을 구석구석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수도를 이제 압축해 가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여기와 중복되는 수가 있으면 그 당번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또 용지 분석이 상당히 기초 분석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8 가로라인과 6 세로라인을 합쳐놓은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2연멸 중인데 아, 여기도 1에서부터 현재까지 2연멸이 6번 있었어요.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이번 주에 필출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 적어도 한수 이상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루트 아,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아홉 칸 분석인데요. 두 개의 구간을 가져 나왔어요. 하나는 이 구간입니다. 5, 6, 7, 12, 13, 14, 19, 20, 21. 여기가 현재 2연멸 중이죠. 여기가 필출로 보이고요. 또한 그룹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한 칸, 한줄 내려온 거죠. 12, 13, 14, 19, 20, 21, 26, 27, 28. 여기가 또 필출로 보여요. 여기도 2연별 중이거든요. 자, 그럼 이두 개를 놓고 보면, 여기 중복돼 겹쳐지는 곳이 있죠. 12, 13, 14, 19, 20, 21. 아, 여기 겹쳐지는 부분에서, 이 6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3수설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한꺼번에 9수를 보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중복수를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은, 어, 로또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어, 1, 4구간, 1, 아니, 1 4구 주변수예요 1구하고 4구 주변수입니다. 어, 여기 1, 2, 8, 9, 31, 32, 33, 38, 39, 40, 45. 여기가 필출로 보여요. 어, 1구와 4구의 주변수입니다. 지난주에는 5구 주변수를 필출이라고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어, 세 수가 나왔던가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세 수가 나왔었네요. 그렇죠? 우구가 어, 38이었었잖아요. 그 세수 31, 39, 45 보너스까지 부세 수가 나왔었죠. 어, 이번 주는 1구와 4구의 주변 수입니다.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올려드린 로또 용지 분석 자료들을 어, 집계를 놔봤어요.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집계를 놨거든요. 하더니 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앞에서 올려, 올려드린 거, 지금 집계를 놓은 거예요. 어, 4중복, 3중복, 2중복, 1중복, 그 다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영의죠역에는 어, 기타. 이렇게 나눴을 때, 어, 여기, 어, 4, 3중복과 4중복에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여기 영에 0이죠.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여기에도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음, 이 가운데 그러면 이중복과 일중복은 그럼 전멸이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당연히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찾아본다는 건좀 좀 어렵죠. 이 빨간 줄로 거는 거와 파란 줄로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일이라고 제일수라고 어, 그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대비시켜서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이 어, 별랑 카페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 줄과 여기 파란 줄에 좋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늘 월요일이라서, 어, 그 자료들이 맞는다고 아직, 어,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고요 어, 여하튼, 이제 주말에 가서 필출 삼수 올리고 할 때, 이제, 어, 그런 것들을 좋은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어, 일곱 번째입니다. 아, 매주 최근에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아,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요. 아, 이거는 불주불주변수가 좀 숫자가 많아요. 이동 많고 좀그 어, 평상시처럼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고 이것도 물론 이제 가지런히 정리는 돼 있어도 아, 왠지 좀 부담이 돼요. 여기서 어, 고정수를 찾는 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 검증 자료로 쓰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검증 자료로요 어, 토요일 날 마킹을 하셨을 때, 이불주변수의이 불주, 불주변수 중에서, 어, 한 수도 안 들어 있다면, 어, 1등은, 1등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물론 불주변수도 전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 이건 출연빈도가 대단히 높죠. 불주변수는요. 어, 전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불주변수는 검증자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로또용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크럽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 이 별랑 카페가 일반 이 필출 삼수크롭 일반 방에는 주로 목요일 날 밤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마치겠습니다.